친구들 안녕, 쌤 쌤의 주산 쌤이에요. 오늘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보수의 오, 운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어요. 종합이에요. 자, 9에서부터 5까지만 우선해줄게요. 그래서 보수 운주법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? 요거 더할 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. 항상 기억하세요. 다시 한번 더할 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. 자. 그럼 보수는 두 수를 앞에서 10이 되는 수라고 했죠. 자 그럼 오늘 연습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. 자 엄지검지 뽀뽀하고 털고 자 1번 보겠습니다. 5 다음 2 다음 9자 2밖에 없네요. 더할 수 없죠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빼주고 다음 3, 다음 8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더더할수 없어요 그럼 더 다시 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? 8의 보수 2 빼줬습니다 그 다음 빼기 6, 동시에 하는거 아시죠? 빼기 6, 자 답이 얼마죠? 21, 예 21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하겠습니다 7 더하기 1, 더하기 7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7에 대한 보수. 그 다음 3, 더하기 5 더할 수가 없네요.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. 다음 6 앞에서 답이 얼마죠? 129에요. 네, 다음 3번 문제 하겠습니다. 9 빼기 8 동시에 높기를 2, 더하기 7, 6밖에 안 남았죠?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, 그 다음 6, 다음 3, 답이 얼마죠? 네, 19입니다. 다음 4번 문제 하겠습니다. 9, 더하기 9, 더할 수 없죠.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또 7을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가 없네요. 1밖에 없어요.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더하기 4 빼기 7 동시에 네 더하기 8 7 밖에 안 남았네요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얼마죠 30 0 까지 반드시 읽어야 돼요네30 입니다 다음 털고 6 2 5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8,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빼기 1, 놓기를 8, 답이 얼마죠? 네 28입니다 자 친구들 보수는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수 9에서 5에 대한 운지법을 배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, 선생님이 뭐라그랬지 항상 하는 말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. 이거는 주산을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. 함께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문제 낸 거에서 제가 형광편으로 색칠한 게 있죠. 자, 이거는 보수에 대해서 올려야 할때 보수 처리할 거 힌트를 넣어준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숫자가 같은데 하나는 색칠이 되어 있고 하나는 색칠이 안 되어 있어요. 운주법이 다른 겁니다. 예를 들어, 보시죠. 구를 놨습니다. 여기다 9를 더할 거예요. 더할 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운주법이 다르죠? 네. 그래서 운주법이 다른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요거 답쓸때 여기 보세요. 30 하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3하고 여기까지 말고 안 돼요. 30 여기까지 반드시 읽어야 돼요. 네. 오늘 보수 운주법 9에서 5까지 배웠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러니까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친구들 안녕